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가지 쿠키를 만들거예요 하나는 피칸이 들어간 쿠키, 또 하나는 크림베리가 들어간 쿠키, 그리고 약간 반죽을 다르게 해서 옥수수가 들어간 쿠키를 만들건데요. 지금 미리 반죽을 휴지시킨 상태에서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맛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